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가방을 찾기 위해 다시 이 인터내셔널 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쪽은 일단은 지금 재부팅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는데 반대쪽 보시면 난리가 났죠? 자, 이런 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업을 좀 합시다. 자,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인터내셔널 존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8칸 정도 인터내셔널 존을 제거시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들어오는 입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한 8개 정도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건물하고 이쪽에 있는 건물들을 대체할 거예요. 뭐 물론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라인을 좀 잡을게요. 여기를 이렇게 막고 이쪽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진 않는데 그래도 일단은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입구하고 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완성이 되면 여기 있는 것들 없애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빨리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여기 없앨게요. 여기 없으면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다들. 말안 듣죠? 조금 있다가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쓸모없는 영역들은 좀 제거를 시킬게요. 여기 빨간색이죠. 여기도 이제 빨간색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이쪽은 파게 되면 여기는 인터내셔널 존까지 다 제거를 시켜줄게요. 자이 부분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바로 여기는 있거 없애주면 됩니다. 자 기쁜 마음으 없애줄게요. 하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동하기 시작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빨리빨리 가시고요. 자그 동안 저희 나머지 서비스도 한번 오픈시켜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한번 해보죠. 자 일단 괜찮은 길목을 하나 찾아야 된다 식사 제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일반 도로 있죠? 일반 도로를 일단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나가는 공간도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쪽까지 자 우선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아이들 있죠? 터널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냥 버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파괴할게요 이 자리는 그닥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다 터널을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다 만들게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를 이런 식으로 연결합시다. 그럼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쪽에다가 캐터링 서비스에 관련된 건물을 지을 거예요. 이 아이죠? 자, 왼쪽은 일반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오른쪽은 서비스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서비스 도로를 뽑아가지고 자, 이 끝자락까지 가져온 다음에 다시 내려서 여기다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돌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원인을 한번 보죠 뭐가 문제일까요? 아하.. 승객들이 다못 탔어요 이거는 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거 보내야겠죠? 미안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갇혔는데 여기도 원인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2층에 뭔가 문제가 생겼죠? 한번 봅시다 흠흠, <웃음> 제가 봤을 땐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없애보죠 자 이렇게 하면 얘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오기 시작했죠?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이제 큐가다 비어질 거예요 좀만 기다리시면 돼요 얘는 또 무슨 원인일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느릴까요? 이거는 좀 겁을 합시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보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꾸준히 마크표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나저나 지연 사유가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데 이거는 좀 원인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말이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마련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아래쪽에 검사를 할수 있도록 여기다가 문을 뚫어줄게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을 뚫어줘가지고 램프 에이전트들이 수리를 빠르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일단 이 부분 전체를 복사합시다.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이쪽 있죠? 이쪽에다 붙일게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시큐 존하고 스태프 존을 같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요. 이쪽은 시큐 존.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이렇게 지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 토기에서 램프 에전트들이 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휴식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요. 이쪽에다가 구멍을 뚫게요. 그냥 여기도 시큐 존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이쪽에 있는 문이 필요 없겠네요. 자 이거 원인 확인해봅시다. 라지죠? 아무래도 서비스 도착 인력이 늦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보내야 될것 같아요. 얘는 뭘까요? 이것도 서비스 조치하는데 좀 시간 걸렸고 그 다음에 보딩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것도 보내겠습니다. 자 이런거 보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자 그런 다음에 반대쪽도 이거를 복사해줄게요. 이걸 복사해야지만 이런식으로 램프 에이전트들이 빠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여기도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자 빠른 속도로 완성이 되고 있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바로 고객용은 꺼야 됩니다. 안 끄면 문제가 생겨요. 자 만들러 오세요 빨리 자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스태프 룸을 지정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아이고 난리났죠 자 이거 완성되자마자 스톱 꺼야 됩니다 끄면 돼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자 얘들 지금 막혔는데 뭐 알아서 움직여야죠 다른 길 찾아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지나가죠 다들 좀만 기다리면 돼요 어때요? 라인 바뀌었죠? 이러면 됐어요 이 마크들은 사라질 거예요 자, 중형 비행기 쪽도 이런 식으로 램프 에이전트들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볼게요. 잘 나가죠? 자, 복사합시다 자, 우선 이쪽 라인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거 먼저 없애고 자, 정리가 됐으면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닥에다가 구역을 설정한 후에 이쪽에다가는 자, 시큐티 체크 포인트를 만들고 이쪽에는 나가는 걸 구성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시간을 빠르게 돌려볼게요. 자, 반대쪽 라인도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식사용 차량을 10대 더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로 서비스를 제공해보죠. 어퍼레이션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자 밥차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밖에 안가지고 가니 유감인데 자그럴다가 이제 불필요한 차량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스탠드가 몇 개인지 확인해볼게요. 한 15개 정도 있네요. 15개랑 비슷하니까 그냥 내비둡시다. 가방 트럭은 자주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비둡고요. 어 이게 모자르다고 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음 제가 먼데서 이동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꽤나 많이 막히네요. 이러면 좀 머리가 아프죠? 안되겠어요. 이쪽도 길을 만듭시다. 여기 있는 철조망을 먼저 없애고요. 자 이렇게 없애고 도로를 연결할게요. 서비스 도로를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자 일단 이쪽 도로는 여기까지 연결합시다 이렇게 연결해놓고 나중에 이쪽에 있는 스탠드를 한 두개 정도 설치하면 공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는 철조망도 없앱시다 이쪽에 서비스 도로를 빼야 될것 같으니까 일단 이쪽도 제거를 시킬게요 자 아직까지 지연 메시지가 뜬 데가 없어요 이건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 자 이쪽에서 서비스 도로를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름 재난 때문에 나간 돈이 상당히 많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아직 17%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걱정이긴 해요 돈이 벌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립시다 막 쓰진 않을게요 자 그럴 동안 색칠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색깔을 좀 알록달록하게 칠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칠했어요 회색이 약간 좀 어둡긴 한데 음, 회색은 좀 밝은 색으로 칠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좀 낫네요 나중에 뭐 좌석 색깔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절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아 근데 색깔이 안이쁘죠 그냥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일단 좌석은 빨간색으로 바꿔봤어요. 일단 뭐... 이것도 안이쁘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어때요 그나저나 이아이 어떻게 들어온 거지 이거? 빼나야될것 같아요. 일단은 뺍시다. 여기 없앤 다음에 사람을 꺼내겠습니다. 나중에 이쪽을 벽으로 좀 감쌀게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뒤에 사람들 끼지 않게... 막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밀리는 메시지가 떴는데 정확한 원인이 뭔지 볼게요 일단 지금 먹는 게 문제였고 여기는 하 전반적으로 답이 없네요 중형인데 이런 머리가 아프죠 이건 좀 고민을 해 봅시다 지금 기름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돈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진짜 한동안 돈을 계속 모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저희 머리가 아프니까 주유 시설하고 탱크를 좀 많이 지어 놓을게요 나중에는 좀 비축을 해놓는 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벌써 제 기름 때문에 몇십만이 내려가고 있어요. 자, 400만에서 벌써 350만까지 떨어졌는데 끝나려면 아직 25% 더 남았어. 머리 아프죠? 자이 시국에 스탠드를 하나 더 만들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일단 기다려보는 게 맞는 것같아 아,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하고 있네요. 머리가 아프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자, 드디어 기름 재난이 끝났는데 270까지 떨어졌죠. 아, 복귀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계속 확장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밥차가 부족하다 는 문제가 계속 뜨고 있긴 한데, 얘들은 좀 위치를 바꾸긴 해야 될것 같아요. 밥차를 밥차를 가까운 데다 지정을 시킬게요. 뭐 벌써 다 찼어? 신기하네요. 자, 이쪽에 그러면 또 실내 주차장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하나만 더 만듭시다. 이쪽도 다 찼니? 여기도 다 찼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지을 수 있나요? 음.. 없죠 그렇다고 이쪽에 짓기는 약간 좀 그렇죠 이건 좀 기다려 봅시다 이쪽에 스탠드를 몇개더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때 짓도록 할게요 아니면 여기다 짓는 것도 방법이죠 여기다가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비스 도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합시다 여기 일반 도로잖아 나중에 또 터널을 뚫어야겠어요 일단 뚫어놓을게요. 자 지하로 내려가는 거 뚫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얘를 어디쪽에다 연결시킬지 고민해 을 볼게요. 여기다 연결시키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교차로 만들면 너무 막히니까 이렇게 띄어서 구조를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차량들을 좀 배치합시다. 어떤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다 배치시킨 것도 방법이에요. 빠른 응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스탠드 주변에다 세워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얘도 세워놓을 수 있네요.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매개지 클램 에어리어를좀더 크게 만듭시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는 키운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만 정리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방 수령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이제 별일 없을 거예요. 뭐, 알아서 잘 챙겨가지 않을까 싶은데 속도가 너무 빠른가? 뭐, 알아서 집어가겠죠. 이번에는 화산 폭발이네요. 참돈 버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지연됐죠?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건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럴 동안 이제 확장을 합시다. 제 돈이 이제 400만 정도 모였기 때문에 꽤나 많이 회복이 됐죠? 이쪽도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확장할 동안 색깔 놀이를 좀 할게요. 좀 이쁘게 칠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색깔 칠했어요. 1층도 마찬가지로 좀 색깔을 이쁘게 칠해줍시다 자, 색깔을 칠했더니 나름 이쁘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또몇 가지 작업을 해야되는데 명확히 어떻게 해야될지 좀 감이 안잡혀있어요. 잠깐만 여기도 공간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벽을 만들게요. 이쪽은 벽을 만드는게 맞아. 자, 이런식으로 벽을 구성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큰 창문을 하나씩 만들어줄게요. 음, 됐네요. 자, 여기도 창문 만들어줍시다. 구경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일단 이쪽에다 스탠드를 두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돈이 200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졌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이쪽에다가 비행기 도로 연결해 주고요. 자 이쪽은 서비스 도로 연결합시다.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지금 대형 스탠드가 두개 생겼으니까 이하 있죠? 라지푸시백두 개를 고용하고요. 자 라지 캐리어 벨트 로더 이 녀석도 두개 구입합시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돈 모을 때까지 또 장기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는 스탠드 두 개가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거 복사를 해도 될것 같아요 한번 복사를 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사하면 되겠죠 됐네요 자 이렇게 복사하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차량 지정도 해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새로 구입한 거를 이렇게 스탠드 쪽에다 지정을 해줄게요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만 만들어지면 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즉 300만 이하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뭐 언젠가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게지 베일을 연결해야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마크 사라졌죠? 별일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비행기가 언제쯤 올까요? 이건 좀 지켜볼게요. 기대가 되는데 자 그나저나 이렇게 밀려있는 줄을 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머리가 아프긴 하죠 저희가 어느 정도 교통수단을 꽤나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큐가다 차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있죠 만약에 지하철을 좀더 늘린다면 괜찮아질까요?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좀 약간 애매모아하니까 여러가지 교통시설들을 좀더 많이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개 교통수단을 만들어 놓고 대기를 할게요 야, 방향 맞추는거 잊지 마시고 요 이렇게 사이드 맞춥시다 자 이런식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지정을 할게요 야 여기는 만들어 지자마자 벌써 자리가 다 찼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어찌 됐건 네,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좀 다른 쪽에 큐가 풀리기를 기다립시다 가방을 싣고 내리는 속도는 예전에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은 초록색 불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돈이나 열심히 모아봅시다 자 어때요? 다 초록색으로 뜨고 있고 얘만 잘 처리하면 될것 같네요 일단 이 빨간색 연료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 비행기들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도 일단은 배치를 합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유도 모르겠지만 창들이 많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경비행기 상기로는 이런 아이가 이쪽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얘들의 위치를 옮겨줄게요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신경 쓰면 좋아요 어, 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다들 거기가 있을까?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옮겨주면 돼요. 자 그리고 ZA1 이런 애들도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새로 만든 창고 쪽에다가 이렇게 이사를 시켜줍시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근데 저희에게 도움이 됐던 주차장이 이렇게 텅텅 비기 시작했죠.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좀 플랜을 짜야 되는 게 롱텀을 유지를 시켜서 그 대형 비행기 타는 고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쇼텀에서롱터은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도 보세요 많이 만드니까 줄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거는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되면 이쪽에다가도 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대형 비행기로 인해서 또 대결이 발생했죠 지금 다 느낌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뜨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늘려야 될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보고 기다려봅시다 이정도 교통을 분산시키면 별일 없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희가 앞으로 한두개정도는 더 대형스탠드를 만들긴 할거예요 이게 그걸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도 열심히 방향을 바꾸고요 거의 안남았죠? 자 위쪽에 있는 지연 교통수단들이 다 해소가 되기를 한번 기다려보죠 여기 공간 좀 아깝네요 이쪽에다가 그냥 버스정류장을 하나 더 짓겠습니다. 됐어요. 자 사람들이 분산되기 시작했죠. 이러면 된거예요이 일반 도로는 좀 제가 실수한게 없지 않아 있지만 나중에 이쪽을 좀 철거를 시키고 여기 도로를 좀더 늘려볼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쪽도 작업을 합시다. 여기 있는 도로를 없앤 다음에 이쪽에다가 스탠드를 지어줄게요. 일단 아마 여기까지 대형 스탠드를 만들 수 있긴 할거예요 이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고민해야 되는데 딱히 활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그냥 이 정도로 유지되게끔 운영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 돈도 잘 벌리고 있고요 만약에 사람들 이동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죠? 평지를 이동시키는 에스컬레이터 있죠 이런 아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끝자락에다가 지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재고를 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나가는 라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깐만 아 1층이니까 상관이 없구나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간에 사람들이 들어올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한 칸씩 띄어 볼게요 그리고 이쪽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거 여기는 안 되겠다 그건 중간 단계 걸 쓰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흠 음. 여기다 지어야 되나? 이쪽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 같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것만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체크인하고 탑승하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와, 이 속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상당히 빠르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상당히 빠릅니다. 이 착륙 절차를 좀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걸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이쪽은 좀더 확장시키긴 해야 되니까 한 칸을 더 늘리고요. 자 이렇게 한 칸만 더 늘립시다. 아니 두 칸. 자, 두 칸만 더 늘릴게요. 그리고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좀 적당히 확장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좀돈 벌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볼게요. 다음번에 에스컬레이터 짓는 곳은 이쪽 라인입니다. 지금 이쪽 라인에 상당히 오랜 시간들 걸리니까 여기를 개선시키면 될것 같아요 기대가 되죠 자 이쪽도 스탠드가 완성됐으니까 어, 차량 지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탠드를 연결합시다 자 이런 것 중에 어사인이 돼있지 않은 것들을 지정해주고요 이 아이 놀고 있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럼 된것 같죠 그 다음에 푸시백 트럭을 지정합시다 여기도 분명히 놀고 있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전에 업그레이드 먼저 할게요. Zway 만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Zway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 이동 루트가 보이죠? 아하 여기가 또 문제구만 이거 나중에 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을 복사해서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하나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위치 바꿀게요. 바꿔야 되는 게맞아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팅을 합시다. 잠깐만 좀 라인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위치를 재조정할게요. 자 이거 재조정하고 좀더 라인을 땡길게요. 자 인터내셔널 존을 여기까지 땡기겠습니다. 이렇게 없애고 다시 시도합시다. 이렇게 하는게 맞겠네요. 그리고 여기 완성이 된 대로 여기는 걸 없애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기 이거 백이지 연결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보딩 데스크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 이쪽도 어느정도 건설이 완료된 것 같죠? 그러면 자 이쪽에다 수평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큰 거를 하나씩 설치해 볼게요 이쪽은 거리가 긴 편이 아니니까 이렇게 짧게 구성을 할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건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이게 완성이 되면 애들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이 착륙이 지연된 속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상당히 빠르죠?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녀석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문으로 만든 다음에 스태프 존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너희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렴. 허허 이것들 빨리 막아야겠구만 이거. 자 이제 이쪽 장식을 한번 해볼까요? 좀 이쁘게 다듬어 볼게요. 여기다가 창문을 이런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이런식으로 이쁘게 꾸며 볼게요. 자 됐어요. 이런식으로 유리를 완색해 준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자 가운데를 파버린 다음에 자 이런식으로 내부에다가 꽃밭을 좀 만들어 줍시다.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나름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그 동안 테스트로 한번 라운지도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다 만드는 게 좋겠죠? 일단 크게 만들겠습니다. 크게 만들고 범위를 좀 나눠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하나씩 만들면서 어, 템플릿으로 복사를 할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템플릿 중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바깥을 바라보면서 앉을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줄게요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도 좀 같이 지어줍시다 자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거를 일단 벽으로 하나씩 하나씩 막으면서 항공사별로 구별을 지어줄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벽으로 감싸줄게요 그리고 이쪽에 큰 문을 하나 만듭시다 자,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음, 경쟁사가 있으니까 그냥 막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든 중간 창문으로 이렇게 아, 어, 이쁘게 해줄게요.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영역을 해제시킨 다음에 다시 재지정을 합시다. 자, 이 부분만 다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음, 됐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대형 비행기 중에 가장 잘 나간 애들을 한번 찾아보죠. 지금 봤을 때, 와이드캣이나, 알루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자, 테스터 와이드캣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와이드캣, 그 다음에, 가동. 물론 여기 있는 게 완성이 돼야지만, 가동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장식으로, 와이드캣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이쁘진 않지만, 뭐, 그러려니 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색깔도 좀 바꿔줍시다, 어울리게. 이 항공사 색깔이 회색이기 때문에 일단 회색을 지정한 다음에 자,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줄게요. 자, 의자 쪽 하고 여기 있는 것도 회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이것도 회색으로 바꿉시다. 가운데 책상은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어때요? 기대가 되죠? 준비되면 오픈할게요. 와 나중에 여기 막으면 얘들 이동하는데 좀 불편하긴 하겠는데 뭐 일단 기다려 봅시다 자 오퍼레이터 올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자 개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는지 안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안 오네요 슬프네요 일단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주 곳곳에다가 항공사별로 배치를 시켜볼게요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지 영역으로 지정을 할게요. 식사구역 지정하고 이쪽은 알루어라고 있죠? 이녀석을 지정하고 을어 그래요 여기 스티커까지 바뀌었죠? 근데 크기가 안 맞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나중에는 이두 개를 복사해서 이쪽에다가도 만들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네요 어쩌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안 나왔어요 이쪽하고 그리고 이쪽이죠 사실 이쪽은 딱히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보이진 않아요 여기에 체크인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러니까 주유 공급이나 파킹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광장용으로만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대형 비행기 스탠드를 한두개 정도 더지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즉 급식이 약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더라? 여기 있는 이 급식 건물 있죠? 이쪽에도 한번 건설을 해서 좀 공급 속도를 좀 빠르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진짜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자 색깔도 이쁘게 칠해놨고 이쪽도 조만간 칠하고 수익을 한번 보죠 자 수익은 여 보시면 하루에 100만씩 벌립니다 이제 지금 건설비를 포함하면 80만 벌렸지만 만약에 건설을 하지 않고 그냥 유지만 시켰으면 지금 순수익이 100만이나 벌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금액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잘 오르고 있죠 멋집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넘은 것 같아요 자이 수익을 기반으로 좀 발전을 좀만 더한 다음에 다음 편에 정말로 마무리 을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구요. 다음에 찾아뵐게요.